이번 영상은 최단 루트보단 먹는 길이라고 말할게요. 최단 루트라고 하기엔 높은 곳이 워낙 많이 있어서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저번에 했던 명원마을부터 귀리평원, 리월황, 고온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마을 제일 왼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워프 타고 보면 은 바로 맵에 보이고요. 다리 타고 가셔서 이렇게 점프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왔던 길로 돌아와주고 워프 뒤편에 있는 저기 산으로 올라갈거고요 계단 형식으로 된 바위라서 그나마 좀 쉽게 올라가집니다 이렇게 오르다보면은 나무 뒤에 이렇게 상자 하나 있고요 어 이게 내리막길이라서 아이템 떨어지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의 돼지 이어서 주인공을 안바꿨다면은 바람속성이겠죠? 여기서 바람속성으로 바람개비를 작동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 먹고요 여기 날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이동을 합니다 위치는 대충 저쪽이고 보자. 아 저기 있네요 동굴 저기 동굴처럼 보이는 저곳으로 갈겁니다 들어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바이시 눈동자 보이고요 자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면은 미니맵에 표시가 됩니다. 저 위치로 쭉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절벽이구요. 떨어지면은 바로 보여요. 저게 안에 있죠? 자그 다음 위쪽으로 워프 해줍니다. 자 워프 기준 여기 왼쪽 나무쪽 나무 뒤에는 있 바위로 올라가주고요. 오르면 바로 보입니다. 근처에 이제 빗쟁이 아저씨가 나오는데 어 그냥 살포시 무시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필요한 게 여행자를 바위 속성으로 다시 바꾸고요. 아까 먹었던 위치에서 오른쪽 방향 저기 끝에 가시면 은 절벽인데 그 절벽 끝에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끝에 바위 하나 보이죠 여기 위에 이스킬로쓴 e 다음 올라가서 먹으면 됩니다 딱이스킬 e 쓰라고 만든 위치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데로 이송하지 않고 여기서 저쪽 마을 보이죠 마을 이게 갈색깔 갈색집 있는 위치로 갈겁니다 방향은 딱 여기서 제가 바라보는 방향이네요 도착하면 이렇게 집 위에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아마 왼쪽에서 조금 더 높은 곳에 떨어지면 은 바로 지붕 위에 도착할 것 같네요 이렇게 먹으신 다음에 이제 바위신상 쪽으로 워프해주시고요이 신상이 있는 절벽 쪽에 두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활강해주면서 천천히 어, 위치 확인해주시고요 아, 여기 한개 찾았네요 여기가 조금 처음 하실때는 찾기 힘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한쪽은 저 끝에 있습니다 저도 두번째긴 한데 또헷갈리더라고요 찾을때 그래서 제가 아까 맵에 찍어준 방향쪽으로 가시고요 계속 밑에 생각보다 좀더 밑으로 가야됩니다 밑에 이렇게 있고요 체크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줍니다 자 이번에 어디로 갈거냐면은 저쪽 오른쪽 끝에 저기가 유적이거든요 유적을 향해 날 겁니다 자 유적 근처에 도착하게 되면은 밑에 잘 보시면은 상자가 보여요 상자 이 나무 밑에 상자요 여기에 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틈이 있죠 이 틈으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눈동자 한개 보이구요 그리고 아까 들어왔던 위치로 또다시 나가줍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몬스터랑 싸우지 않고 먹기 위해서 이렇게 좀더 안전하게 가는 거고요. 위에서 내려가시면은 몬스터한테 걸리지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눈동자. 다음 위치는 여기서 저 보이시죠? 저 뾰족한 바위 저기 꼭대기 있거든요. 저쪽으로 가줄 겁니다. 아, 이 풍선, 아이거 풍선은 못 참지. 아, 이건 터트려야지. 이건 못 참지. 아, 뭐야, 가디언 뭐야. 여기까지 라곤이 돼? 일단 가볍게 무시해줍니다. 아, 가는 길에 또 이런 장치가 있네요. 아, 요것도 못 참지. 이 엠버러 할수 있는 기믹은 못 참죠. 자저 뾰족한 바위로 가다보면은 또 이렇게 호수 위에 떠있는 눈동자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인이 원하는대로 하시면 돼요 밑에 걸 먹고 올라오셔도 되고 저같은 경우는 위에 걸 번, 먼저 먹고 내려가는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거 먹고 밑으로 가줍니다 이렇게 두개 챙겼죠 그 다음 다시 바위신상 쪽으로 가줍니다 저단은는 조금 호불호가 갈려요 아까 먹은 위치에서 걸어서 가셔도 되고요 저는 최대한 몬스터랑 안 부딪히려고 위에서 활강으로 내려갈 겁니다. 어, 확실히 활강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W 키만 누르고 있으면 되니까 좀더 피로도가 덜하고요. 자 이렇게 근처 오시면 은 보입니다. 여기 바위 위에 있죠. 조금 모자른데 바위 행자에 이 e 스킬로 만들고 점프해서 먹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먹고 나면은 여기 요강해안 쪽은 끝나구요 명원마을의맨 처음지역으로 다시 워프해줍니다 자 정확한 위치가 저쪽에 저기 상자 보이시죠? 저 상자가 있는 저 바위 뒤쪽에 있습니다 가는 방향은 솔직히 따로 빠른 루트가 없어요 저는 멍청하게 헤엄쳐서 갔는데 아, 왠지 그냥 뛰어서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조금 빙 돌긴 하지만, 헤엄치는 것 보다 뛰는 게 빠르니까요. 자, 이렇게 바위 뒤쪽에 이렇게 눈동자 있고요. 자, 이렇게 먹고 나시면은, 드디어 이제 귀리평원 스타트 합니다. 아, 맞아요. 스타트 하기 전에, 먼저 여행자를 다시 바람신상으로 바꿔댑니다. 아, 근데 왜 바위 신상에 왔지? 자, 다시 바람, 바람으로 속성 바꿔야 되구요. 바람으로 속성 바꾼 뒤에 다시 귀리평원 가운데 있는 워프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가는 방향으로 달리시면 되고요 끝에 오시면은 또 바람기비가 보일거에요. 여기서 바람속성으로 작동시켜주고요 자, 여기 먹고 난 다음에, 다음 위치. 이제 다음 위치들을 제가 찍을 겁니다. 저쪽에 한 개. 신전에 두 개. 그 다음에 신전 밑에 쪽에 바위 한 개. 그 다음에 반대편에 또 바위 한 개.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날아서 가시지 마고요 밑에 워프 보이시죠? 녹화 연못 오른쪽에. 저쪽 워프로 가셔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더 빨라요. 자, 그 다음, 저기 신전, 유적 페어, 버림받은 페어, 저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제가 활성을 안 해서, 걸어가야 할것 같네요. 자, 저쪽에 워퍼 하시게 되면은, 이 신전이 보일 거고요. 이 신전 가운데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게 모퉁이로 타고 가면은, 부딪히지 않고 빠르게 갈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있는 위치는, 이 신전 꼭대기에서,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저기, 폭약 보이시죠? 저기를 터트려줍니다. 몬스터를 다 처리하게 되면 은 지하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자, 근처에 있는 상자 다 챙겨주고요. 여기에 진귀한 보물상자 무려 두 개나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밑에 워프로 가줍니다. 거리상 걸어서 가는 게 빨라 보일지 몰라도 이 워프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더 빠릅니다. 기어 올라가는 것보다는 할강이더 빠르기 때문이죠. 자, 이 바위 쪽 바로 보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바다 쪽에 저기 집이 하나 있거든요. 해안가 쪽에 저 집을 향해 날아가줍니다. 지붕에 상자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챙기시고요. 상자 챙기시고 저쪽에 있는 눈동자를 챙기면 될것 같습니다. 챙긴 다음에 다시 가운데 있는 바위 신상 쪽으로 돌아오시고요. 돌아오는 김에 이제 여행자 바꿔줍니다. 바위 속성으로 그럼 미니 뱁에 근처에 있는 눈동자 보일 겁니다. 그쪽으로 가서 그냥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 줍니다. 반대편에 저 꼭대기 했거든요. 저 바위산 꼭대기에 최대한 높은 곳으로 가서 활강으로 빠르게 가줍니다. 그 다음 다시 바위신상으로 돌아와줍니다 그 다음 저 객잔이라고 해야되나? 건물 위에 가시면 지붕에 있구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워프를 타줍니다 워프 타시면 은 바로 미니맵에 눈동자 보이니까 거기 가셔서 먹으면 되구요 특히 먹는 방법이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해안가 쪽에 하나 있거든요. 여긴 정확하게 저기, 물 위에 떠 있어가지고 좌표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벽에서 최대한 천천히 떨어지면서 찾아야 되구요. 대충 제가 맵에 찍은 위치 근처에 있으니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보이네요. 아, 별로 깊은 물 위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맵상은 굉장히 깊어 보이죠? 물이. 자, 다 먹게 되면 이제 밑에 워프로 돌아와 줍니다. 자, 여기부터가 시작이에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계속 바위산, 제일 꼭대기에 눈동자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첫 스타트는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는 곳이 있어서 여기로 스타트 하시면 되고요. 자,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저기 하늘 위에 있죠? 가운데 엠버로 이 기믹을 작동시켜서 먹을 수 있고요. 자 보물상자 놓칠 수 없죠. 이것도 챙긴 다음에 그 다음 쪽으로 가줍니다. 자 저기 다리 보이시죠? 자, 다리가 보이는 방향으로 활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여기 바람개비 작동시켜서 먹는 위치인 것 같은데 저 위쪽으로 해서 스타트하면은 그냥 활강 한 번으로 바로 두 개를 먹게 되고요 다음 왼쪽 워프로 가줍니다. 또 여기가 좀 찾기 힘든 곳이죠 이쪽에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굉장히 좀 찾기 힘들어요 자이쪽 방향으로 저기 유적처럼 보이는 곳으로 가줍니다 저기 추추족들이 지키고 있는 상자 저 가운데 뭐 내려가는 길이 보이죠? 우린 저기로 쏙 들어가줍니다 어이 뭐야 이거 왜애들이왜 이렇게 많아 맨 밑에까지 내려가 주시고요 아이 몹이 굉장히 많네 먹자마자 바로 이제 워프 타줍니다 이 계정은 스치미 한방이라서 맞으면 안되거든요 자 여기가 좀골 때려요 저기 반대편에 있는 바위산 보이시죠 저 반대편에 있는 바위산 꼭대기로 가줍니다 자이 구석진 곳이 그나마 꼭대기까지 제일 낫거든요 낮아서 그나마 빨리 올라가져요 꼭대기에 도착하고 나면 왼쪽으로 가줍니다 왼쪽에 바이신 눈동자 보이고요유저헌터 어, 피하려다가 제가 좀 길이 샜어요 하지만 그렇게 갈필요 없구요 그냥 바로 바이신 눈쪽에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장치가 있죠? 바위속도로 작동시키면은 이렇게 구름다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바위행자로 이 스킬 한번 더 쓰고 드셔야 됩니다. 바로 점프로 안다이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스킬 쓰고 그 다음에 점프로 가줍니다. 풀고 있어. 먹은 다음에 아까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주고요 아까도 근데 여기 맵에 또 표시가 났거든요 그맵 표시 있는 쪽으로 가줍니다 가시다 보면 절벽에 이런 나무 덩쿨이 있고요 이 덩쿨 안쪽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이제 마을씨 눈독장이 있고요 먹는 방법은 눈동자 주변에 절벽들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벽에 붙어있다가 자 이렇게 보시면은 눈동자 위로 최대한 높이 올라가시면은 어떻게든 먹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여러가지니까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밑으로 워프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위치가 저 가운데 하나 있고 더 밑에 하나 있고요. 자, 여기 내려가시다 보면은 어, 유적으로 가는 무슨 계단이 있는데 계단 사이에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 안쪽에 눈동자가 있구요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줍니다 입구로 그러면 저 밑에 신상 아 석상인가 아무튼 사람 형태의 석상이 있어요 저 석상 중저 신령에 떠있는 곳 여기, 여기 보이시죠 신령 있는 곳그 석상 밑에 이렇게 지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눈동자가 있구요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줍니다 자 이제 리워랑에 있는 마지막 눈동자 저기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쪽이 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갈 길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할강으로 최대한 근처에 있는 지역까지 가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리월항으로 바로 워프한 다음에 미니맵 보이시나요? 여 끝에만 오시면 돼요 끝에만 오시면은 배랑 가장 가까이 도착하구요 자 여기서 활강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배의 옆부분에 여기 붙으면 안돼요 자 이렇게 안올라가집니다 올라가지지도 않고 옆으로 가지지도 않고요이버그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붙으면 안됩니다 자 솔직히 여기서 좀멍 때렸구요 이게 무슨일이야 하고 자 결국 스테미나 없어서 죽었습니다 자 다시 재도전 이번엔 뒤쪽으로 왔구요 뒤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바로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k 이아로도 못가지만 이제 키 작은 캐릭터들 아마 k 이아만안가질거예요다이로쿠랑자 이렇게 지붕 올라가시면은 여기는 조금 제가 연구를 안해봤는데 안걸리고 저기 지붕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거에요 올라가다보면 NPC한테 걸리거든요 어...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배에 중앙으로 다시 워프됩니다 아마 이대로 퀘스트가 있는데 저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다시 지붕 위로 저희는 눈동자를 얻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줍니다 자, 이렇게 먹게 되면은, 리워랑까지, 바이신의 눈동자 모두 먹었구요. 자, 이제 마지막인 고온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온각 워프를 타시면은, 이 워프 기준 왼쪽 섬으로 가는 길에, 저 길목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 오른쪽에 한 개, 제일 높은 곳한 개, 그 다음 또 밑에 한 개, 여기도 바다 쪽에 한개 있어요. 저 바다 쪽에 또 배가 있구요. 여기는 뭐 쉬우니까, 일단 그 밑으로 워프 해줍니다. 그 다음 제가 맵핑 한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이바위산 꼭대기 한개 있구요. 그 다음은 이제 6시 방향, 7시 방향이죠. 7시 방향 쪽으로 가줍니다. 그래서 가운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일직선 방향. 저기 꼭대기 하나 있고요. 일부러 저기를 먼저 가는 겁니다. 여긴 그나마 이 바위산들이 계단 형태로 돼 있어서 올라가기가 편하고요. 자그 다음에 걸어가면 빨라 보이지만 워프가 더 빠릅니다. 다시 여기 워프 해주고요. 여긴 길이 있어요. 꼭대기까지 가는 길이 나있기 때문에 길 따라 올라가주시면 됩니다. 다음 제일 꼭대기 있는 거 먹으시면은 배가 보일 거예요. 자 배가 저기 보이죠? 북도가입고는 배거든요. 저 배에서 가운데 가운데 제일 큰 돛대 그 방향으로 날아가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저 돛대에 도착하면 안걸리거든요 그리고 이 돛대 꼭대기에 있는 바이신의 눈동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이신의 눈동자 최단루트 2탄이었고요 이번 영상 제작이 좀 길었는데 다른 게임 CBT 참조도 있었고 아, 문제는 중간에 파일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다시 했고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3탄은 좀더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